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새 컬럼 이네이블 컬럼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그리드뷰 컬럼의 인풋 타입에 따라 특정 선택 항목들을 동적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리드뷰의 인풋 타입은 다음에 하나입니다. 오토컴플리트, 체크박스, 체크콤보박스, 레디오, 그리고 실렉트인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콜3 컬럼과 바인딩된 데이터 리스트의 타입 컬럼 값이 h o t n 항목을 비활성화하는 예제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 뷰입니다. 첫 번째 컬럼의 인풋 타입은 실렉트입니다. 세 번째 컬럼의 인풋 타입은 체크콤보박스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컬럼은 실렉트로 항목들을 표시합니다. 세 번째 컬럼은 체크콤보박스로 항목들을 표시합니다. 첫 번째 컬럼은 데이터리스트2와 바인딩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리스트2는 라벨, 밸류, 타입 컬럼을 갖고 있고, 타입 컬럼 값으로 트루와 펄스가 있습니다. 타입이 펄스인 아메리카스를 비활성화해 보겠습니다. 상단의 트리거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컬럼과 바인딩된 데이터리스트2에서 타입 컬럼이 펄스인 항목을 비활성화하는 코드를 추가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초기에는 모든 선택 항목이 표시됩니다. 하지만 상단의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타입 값이 펄스인 아메리카스는 비활성화되어 표시됩니다. 세 번째 콜스리 컬럼은 데이터 리스트 3와 바인딩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리스트 3는 라벨, 밸류 타입 컬럼을 갖고 있고 타입 컬럼의 값이 HOT인 워셔와 히터 항목만 선택 목록에서 비활성화해 보겠습니다. 앞에 트리거 버튼의 온클릭 이벤트를 Column 3에서 Type Column의 값이 HOT인 항목을 비활성화하는 코드로 변경하고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한 직후에는 Column 3의 모든 항목이 표시됩니다. 하지만 상단의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Type Column의 값이 HOT인 워셔와 히터는 비활성화되어 표시됩니다.